기술창업론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의 시대 네 번째 시간 기술창업 성공요인과 기업가 정신 2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의 연구 연혁과 동향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요인이라 할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엔터프로엔터프로시라고 엔트프루,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업가에 대한 이해가 과연 음, 기업가는 과연 무엇인지,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 기업가 정신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기업가 정신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기업가 하면 이제 조금 이제 혼동을 하는. 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한자로 우리가 기업가 즉 창업가 이렇게 에, 를 이제 표현할 때 한자를 보면은 이제 뜻이 명확한데 한글로 기업가 기업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좀 혼동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를 한문으로 적으면 이렇게기업가를할 수도 있고 또 요 기업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 여기서나 앞에는 기업가는 업을 다스린다, 즉 매니지먼트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요 기업가는 업을 일으킨다, 즉 일으킬게,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새로 일으킨다 하는 기업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즉 새로운 창업 을의미하는그 기업가는 사실 후자에 있는 요 개념이죠. 업을 새로 일으킨다. 하는 요 기업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다 기업가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 이 창업가, 창업가를 기업가로 이렇게 그렇게 한글로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업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저 비즈니스맨에 또는 오너 뭐 하고 유사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업을 좀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을 의미하는 기업가고 이 뒤에 있는 기업가는 업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엔터프로너 어 그래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의미에 더 적합한 기업가는 이 기업가를 의미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창업가로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이 창업가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창조적 파괴. 를 유발하는 혁신 활동을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업가 또는 창업가, 창업가라고 좀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창업가는 기존의 어떤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걸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파괴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해서 어, 혁신 활동을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브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가는 만들어지는가? 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 창업가는 음, 어떤 기질을 타고 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면은 이제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고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뭔가 어떤 창업가의 DNA를 타고난 그런 분들이 창업을 창업을 하는 거지, 에, 뭐 창업가 DNA도 없는 내가 뭐 어떻게 창업을 하느냐 하는지 이런 어, 편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줄크버거,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에, 어떤 어느 정도의 창업가 기질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음, 평가가 되고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로이드 셰프, 어, 셰프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 기업가들이 가장 함께하고 싶어하는 인물로, 엔터프론스 o 메이드 나 본이라는 이 저서에서 창업가는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교육이나 경험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사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 아 나는 뭐 창업가적인 기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얼마든지 교육이나 또 창업 관련된 간접 경험 또는 네트워킹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좀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인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창업가로 어 이제 탄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가를 정말 근데 이 창업가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기업가 정신 교육. 창업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업교육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어, 창업가로 변신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럼 과연 이 기업가 정신 즉 창업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어,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대학의 에, 교수님들이 에, 졸업한 MBA 대상 MBA 그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리를 해봤습니다. 추적 관리를 해봐서 이제 MBA 공부를 할때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창업을 한 창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업을 세배 이상 많이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연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약 26%나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서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 즉 창업 교육은 어떤 창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엔터프루너 즉 창업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조사에서도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창업가가 어떻게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또 창업가로 이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창업 교육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역량이 강화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업에 관련된 지식이 향상이 되고, 두 번째는 창업 관련된 스킬, 세 번째는 창업 관련된 에티튜드가 바뀌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마인드셋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창업을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네, 관련된 이제 창업의 에티튜드라 하면 이제 뭐 기업가 정신하고 많은 표현을 하는데, 뭐 추진력이라든지, 도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뭐 독립성이라든지, 또 몰입, 열정, 자신감 이런 이제 태도가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가의 어떤 그 역량? 아, 그, 그 정신적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함양이 되고,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된 스킬이 필요하죠. 어, 뭐, 효과적인 표현 및 협상법이라든지, 리더십, 뭐,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제, 팀워 하는 이런, 음, 팀 관리하는 조직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어떤 그, 리스크. 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런 스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창업기를 탐색하고 또 기업가정신을 프로세스하고 윤리적 책임 또는 경영 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그다뭐 생산, 마케팅, 인사관리 뭐 이런 걸 경영에 관련된 지식이 이제 말이 함양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창업 의도가 올라가고 창업 기회 탐색을 할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창업 기회를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어떤 결정력이 향상이 되고 결과가 이제 창업 기회를 개발하는 이런 이제 에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업 교육을 이제 받음으로 해서 창업의 의도와 기회 탐색, 개발, 실제 창업을 창업 기회를 개발하는 그런 영향이 이제 향상이 되는데 에 이제 행동적으로 나,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고 굉장히 혁신성이 또 상당히 이제 강해 향상이 되고 변화에 대한 그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리고 이제 실행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창업 개인 창업자 개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이런 긍정적인 성향들이 행동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그 행동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혁신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력이 향상이 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창업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성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창업에 에, 창업에 도전하는 이 같은 영향들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가는 교육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업가 정신은 늘 새로운 기회를 추가하며 기존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용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피터 드로커가 이제 에,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 기업가 정신, 음, 기술 창업 성공, 기술 창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죠. 이 어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 어원을 살펴보면은 예, 수행하다, 즉 undertake라는 p 로즉 entrepreneur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가 정신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entrepreneurship 그죠? 예, 이걸 이제 지겨가다 보니까 정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 그러니까 어떤 무슨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불어, 엔트로노트의 프 원어를 보면 은 언더테이크, 수행하다 하는 뜻이 예, 있습니다 원래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엔트로노시십즉기업과 정신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음, 내용은 실천, 실행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목표한 것을 실행하는 실천력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고요. 마인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특성이 있고, 기업가 정신은 기존 자원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은 늘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기회 행동형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이제 슘페터 이후에 다양한 학자 연구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인용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칸티옹이 제 처음에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북한 그 티옹의 정의를 보면은 기업가는 생산 수단 즉 토지나 노동 또는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또 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자고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해서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자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상행위를 하는 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어떤 상행위, 상거래를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업가 정신을 이제 해서 이제 기업가를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슘페터는 이 창조적 파괴를 이제 언급하죠. 굉장히 혁신을 강조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스티븐슨이라든지, 또는 티먼스, 또 피터드로커, 또는 유럽, 연합 등지에서 다양한 어, 내용으로 이제 결과정신을 갖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즉,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가하고 또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기업의 정신을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어~ 이해를 했는데 에~ 국내 기자들의 기업의 정신은 과연 어떨까를 이제 한번 음~ 이~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음요 영상은 이제 뭐 잠깐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아 국내 기자들의 기억의 정신은 과연 어느 정도냐 아 이런 이제 질문을 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음 보여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해서 어 이제, 기, 이제 기자들도 있고요 큰큰 큰 이제 회의에서 어 이제 자기 어떤 연설에 대해서 음, 기자들한테 질문을 네. 했습니다 아 자기 연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느냐 단그 질문을 할수 있는 대상자는 코리아 뉴스페이퍼 프레스맨 즉 기자 네. 한국 기자한테 다그 질문을 하라고 했었니다 거기 뭐 홀에는 거의 한번몇백 한 명의 사람과 기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중국의 이제 기자가 손을 들고 내가 한국 기자는 아니지만 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마바 대통령이 당황하죠. 오, 한국 기자들한테 한국에서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 권한을 줬는데 한국 기자는 아무도 질문 을안 하고 중국 기자가 손들고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이제 한국 기자한테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 질문을 안 해서 결국은 그 중국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내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그럼 어느 정도냐? 기업가 정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앞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뭔가 기회도 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혁신적인 행동을 하고 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일련의 도전 뭐 이런 활동 과정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도전 정신과 혁신성과 창의성과 네, 이런 어 우영을 감수하는 우영 감수성 이런 성향들이 사실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쑥스러워하고 도전정신 도전적으로 이거 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싸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자들이 이제 스스로 아 우리 참 기업의 정신이 또는 이 뭔가 도전하는 도전정신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러면 이러한 구성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뭔가 성취욕구, 그렇죠?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그 포부를 갖고 노력과 지구력이 우수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성향이고요 두 번째 성향은 혁신성입니다. 혁신성. 예. 그 기존의 어떤 조직이나 제품 서비스 이것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려는 이 성향. 기존의 어떤 제품 서비스 이것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향. 이 혁신성이죠. 이런 성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연감수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확실한 상경에서도 이것을 어 이제 뭐 과감히 도전하는 그런 음 의지, 예.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감수성 한편으로 뭐 도전 정신 뭐 이렇게 표현을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진취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변화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경쟁화에 대응하는 뭐 창업가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 환경에서 환경 속에서 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래서 경쟁사를 제압하는 할수 있는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이제 그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정치였구 혁신성, 오영화성지취성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총 22개의 설문을 제가 이제 같이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이 자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과연 나의 성향에 좀 가장 가까운 이 질문에서 둘 중에 하나 중에 나의 성향, 성향에 성향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를 들면 12번이 나는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사과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또는 나는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편이다 나는 이쪽에 좀더 가깝다 하면 이렇게 체킹하시는 거죠 뭐매 매 항목마다 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취욕구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측면에서 내가 몇 점, 어느 정도 1 0점 만점에 몇 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 번은 1 번, 2 번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각 이제 번호 개수를 확인을 하고요. 이 개수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취 효구면요1458 요게 번호들이 성취 효구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정답 수가 몇 개인지. 나누기 11문항이죠.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혁신성에 대해서도 한번 측정해 보고 우연 감수성 진취성에 대해서 어요 방식대로 측정을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네, 이런, 음,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제 도출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 혁신성은 괜찮은데, 어, 뭐, 진취성이 좀 약하다. 해서, 결과정신 측면에서, 구성요소 측면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어느 역량이 좀 부족한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진취성이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진취성을 함양할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제 많이 기울이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자 그래서 기업가정신 측정을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가정신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가 정신이죠.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나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영향을 주는데, 국가 전반적인 체제 여건에도 영향 을 주고, 이제 창업 체제 여건에도 영향을 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창업에도, 국가 전반적인 체제 여건에도 영향을 줄 때, 이게 대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대기업에서 영향을 주면 이제 대기업에서도 뭔가 도전 정신, 뭔가, 뭔가 업을 일으키게 새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면 이제 대기업 내에서도 뭐 신생기업 설립 또는 사내 벤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면서 어, 새로운 창업이 이제 활성화되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창업 체제 여건, 생태계가 개선이 되면서 창업기를 많이 이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업 능력과 능력이 함양이 되면서 결국은 새로운 스타트업들, 창업 기업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창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성장, 즉 GDP나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뭐, 몇뭐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느냐 또는 일자리 창출이 몇명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과 지표로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제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사회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 이 기업가 정신이 함양이 돼야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정신은 이제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핵심 원동력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정신의 중요성의 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어,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 새로운 경제 원동력은 창업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혁신 주도형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예, 미국의 JEM이라는 그, 음, 또는 OECD죠. OECD에서, 아, 국가의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요소 주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효율형. 세 번째가 혁신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뭔가 혁신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국가 단계로 이제 발전됐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는 기존 어떤 기업도 있지만 새로운 경제 발전과 일차의 창출은 창출의 원동력은 창업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이제 뭐 의문이 드겠죠. 자, 근데 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아이 창업이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는 정말 새로운 어떤 경제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그 기업가 정신 연구 기관인 제이라는즉 General Entrepreneurship Monitor라는 그 기관에서 매년 전 세계의 국가별 기업가 정신 활동 지수를 조사하고 그걸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예,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 활동을. 그래서 X축은 뭐냐면 18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총 창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창업 활동 지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X축은 뭐냐면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1인당 GDP가 만 달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만 달러가 아직 안 넘었죠. 근근데 이제 일인당 GDP가 만 달러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에, 이와 같은 뭐좀 동남아 저개발 아프리카 등등등 이런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창업 활동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 높? 왜 높으냐? 그 이유는 이제 이, 이 저개발 국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그 취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창업을 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 보면 길거리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그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 같은 이런 취업할 만한 어, 양질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GDP가 그래서 낮을 때는 이렇게 창업할 때 굉장히 높죠. 근데 점점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어 어떤 그 양질의 기업들이 이제 출현하고 하다 보면은 창업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그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요. 자, 그다 보면 이제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점점 점점 창업할 때 내려오죠. 네, 내려오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한국은 여기 있는데 즉 2만 5천, 3만 불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면은 창업 활동이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그죠뭐 4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창업 활동이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 유자형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에, 어떤 그 우리가 3만 불까지 정도는 뭐 기존 어떤 그 기업 취업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가 해결이 되지만 그 이후에서는 다시 창업 활동이 활성화될 때 일인당 GDP도 3만 불 이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그런 이제 선진형 국가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2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에 즉1인당 GDP 2만 불 넘어갈 시점에 창업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고 창업 교육을 아 이제 초중고 대학까지 다 필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서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창업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결과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다이인당시 대표 3만 무이 넘어가는 이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이면 달러 그래서 뭐 가칭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나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더 어떤 양질의 기술 창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경제발전 그다음에 일제창도 이제. 같이, 이제, 성과를 이루어, 이루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억가 정신이 보시면 미국의 명문대 졸업생들 중에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스타트업을 어 상당히 뭐, 취업을 원하지만 오히려 미, 미국의 명문대 졸업생들은 이 스타트업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그런 통계들도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 학 관련 학부 졸업생 중 41%가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가서 뭔가 경험을 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나도 창업을 하겠다 이런 이 성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결과 보면 보시면 이제 자수성가 비율이 예, 상당히 예, 이제 중국, 영국, 뭐 이제 일본은 조금 다르지만 캐나다, 호주, 미국 보시면 창업 강국인 일본은 조금 예외인데요. 창업 강국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 보면은 자수성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는 이제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도전해서 내가 새로 업을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낮다 낮은 수준이서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숙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업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일자리 창출 중에서 창업이 중요한데, 창업을 실행하게 하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에 대한 의도를 향상시켜 줘야 돼요. 아, 내가 창업을 하게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높여줘야 그 의도가 높아져야 사실 창업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 이제 이 창업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뭐냐? 창업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아, 내가 취업하는 것보다는 창업하는 게좀 훨씬 더 매력있고 바람직하다. 그,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 자, 그렇다 보면, 어, 나도 할수 있어. 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같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되는 결과를 높여줘야 돼요. 창업했을 때 내가 뭐 어떤 뭐돈 취업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수 있다든지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다든지 내가 또 즐기는 생활을 할수 있다든지 그래서 기대된 결과를 높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창업 교육, CEO 성공 창업가들의 어떤 특강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을 함양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실무 교육에서 어 스킬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창업의 가 높아지고 창업이 실행되는 이런 어,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과 정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 세계적인, 그,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들이 이미 대학 내에서 기과정신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과정신교육이 이미 하나의 학문으로 전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이렇게 순위를 부여할 정도로 상당히 대학 내에 이 기과정신교육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확산될 정도로 굉장히 대한 미국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창업학 분야에서 랭킹 1위가 어디냐면 백슨 칼리지예요, 미국의 백슨 칼리지인데 에, 국내 동향을 살펴봤을 때 창업 교과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앤프로니얼 마인드셋을 함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을 할때 필요한 실행력,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랭크 센터 프인트 프로에서 다양한 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 그래서 이런 창업에 필요한 어떤 그 마인드셋과 창업에 필요한 스킬과 날리지를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사년제 대학에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요런 기억의 정신 마인드셋, i 이 디벨먼트, 엑스큐션뭐 센터 지원, 요런 내용들이 같이 대학 내에서도 잘 체계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술 창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문대하고 사년제하고좀 구분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빨간글씨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이라 이렇게 볼수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두 번째 주제인데요. 기업가 정신의 연구, 영역과 동향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어느 정도의 연구냐 또는 어느 정도의 동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연구의 시대별 흐름을 보면은 뭐 18, 19세기부터 이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연구가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칸틀론이 되죠 그다음에 세이 이런 분들이 이제 창업가에 대해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를 해서 어, 오늘날의 어떤 음, 기억가 정신 연구에 관련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운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어, 하버드대 연구설립소 또 심리학적 역금법 사회죠 그다음에 이제 요때 8, 90년대. 굉장히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또 학회들이, 또 협회들이, 학술지가 발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주요한 학문 분야로 연구 분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요. 2000년대 오면서도 이제 이것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창업과 기업가 정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살펴보면 분야별로 살펴보면 뭐 개인에 관련된 기업가 정신, 창업과 정신 그래서 어 개인의 어떤 심리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 커퍼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조직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이 또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산해벤처 관련된 연구가 또한 분야로 일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창업과 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별로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창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서비스 창업 등등의 다양한 업종별 창업과 정신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더 이제 확장됐다고 아까 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학술 단체가 미국 같은 미국의 중소기업 창업 학회 USA SB, 즉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이라는 요 학회인데요. 에, 전 세계에 1년에 이제 매년 도시를 돌아가면서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기가 정신 관련된 전문가, 교수, 연구자들이 제 여기 다 모여서 열띤 이제 학술 토론을 하는 그런 어, 단체입니다. 에.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 카퍼반 재단이 이업가 정신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실태 조사 보고서 교육 컨텐츠 이런 걸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 기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 할수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과 또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기과정신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을 좀 살펴봤고 또 기과정신의 어떤 교육과 연구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끈기로 버티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에 성공한 국내 사례가 있나요? 네, 여러분 혹시 시내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즉 주택가에 낮 동안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한테 유료로 빌려주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파크히어의 김성태 대표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입니다 김성태 대표의 주택가 유료 주차장 사업은 2013년에 창업해서 2016년에 카카오에 약 100억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네 번째 시간, 기술창업 성공요인과 기업가 정신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업기회 발견과 아이디어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